최상급 앞에 소유급이, 소유격이 올때더 안쓰고요. 네. 그 다음에 응. 음, 맞아. 100개 안 부사의 최상급 앞에 안써요 소유격의 최상급. 부사의 최상급. 예를 하나씩 먼저 들어주시면 돼요. 어소 소유격, 음 부사의 최상급은 들어줄게요. 네네. 어 만약에 여기 가운데가 베스트가 부사의 의미로 왔어요. 네. 그러면.